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오늘 함께 만들어 볼 것은 바로 지도 위에 표시를 하는 이런 아이콘과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넣으면 좋은데요 중간에 들어가는 저 아이콘들 어떻게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중앙에 우리나라 지도가 있는데요 왼쪽에다가 왼쪽에 있는 이 텍스트는 이전강의에서 직접 만들었던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공유해 두고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가지고 활용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후에는 여기 안에다가 아이콘 즉 도형을 집어 넣어 볼 건데요 도형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도형으로 가시면 여기에 물방울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눈물 방울 모양인데요 이 눈물 방울 모양을 일단 하나 그려 볼게요 이렇게 그렸더니 오른쪽 상단으로 꼭지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채로 하게 되면 이게 아래쪽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프트 키를 누른 채 하게 되면 이렇게 각도에 맞춰서 아래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했죠 그 다음에는 이 중앙에다가 원을 그어줄 건데요 원을. 똑같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렬을 맞춰 줄 건데요 정렬을 맞출 때는 도형 두 개를 클릭한 뒤에 정렬 맞춤 가운데 맞춤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형의 색상을 바꿔 줘야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흰색으로 바꿔 줄 거고요 그리고 눈물방울 도형은 선 없음 색상을 좀더 밝은 느낌으로 바꿔 줄게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뭔가 좀 그림자 느낌이 있으면 훨씬 더 입체감이 있거든요 그 그림자 느낌도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원도형을 아래쪽에다가 조금 둥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이것의 색상을 도형 서식, 선 없음, 약든 살짝 검정색 느낌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도형들을 그룹화 시킨 뒤에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면 오 느낌 있는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자도 다시 한번 같이 그룹화를 시켜줄 거예요 그룹화를 시킨 뒤에 이제 이것을 작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오! 뭔가 느낌있는 아이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작게 만들어준 뒤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내가 원하는 장소에 복사 복사 복사 복사 복사 복사 해주시기만 하면 매우 유용하게 지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나는 이걸 좀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크게 하고 싶은 부위는 크게 작게 하고 싶은 부분은 작게 해주시면 훨씬 더 지도를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가 훨씬 더 깔끔하고 그리고 세련되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도형을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어 볼 건데요. 애니메이션은 그냥 닦아내기 효과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효과 옵션에서 위에서로 하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하나만 적용해주면 나머지도 같이 똑같이 적용해줄 수 있는데 그냥 애니메이션 복사를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Shift, C를 누른 채 붙이고 계속해서 클릭만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복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와 이렇게 바꾸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활용하실 때는 위치를 파악하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만든 이런 도형들을 활용해보셔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의 이지쌤이었습니다